반갑습니다 지성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핫썸머 여름 트렌드 아이템 추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은 무신사와 함께 진행하는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아유 너, 너, 너무 멀리 돈것 같은데? 시작 전에 TMI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무신사에서 기획전 PC 화면만 둘러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무조건 실물 섞어서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좀더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 것은 무신사 썸머 프레젠테이션이고요. 작년쯤부터 진행하고 있는 자체 캠페인인데 해당 시즌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들로 구성된 작은 런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게딱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친근하고 가까운 무신사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트렌드를 따르지만 대중적인 아이템으로 캠페인이 구성이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트렌드가 빠르다입니다 우리가 해외 컬렉션을 보면서 눈에 익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이 무신사 썸머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보인다는 점 그만큼 한국 패션 트렌드가 빠르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중성 그리고 트렌드 이 두가지 키워드로 캠페인을 살펴보면서 시통영만의 여름 트렌드 아이템 큐레이션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인 바캉스입니다. 근데 저는 바캉스보다는 페미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여성스러운 아이템? 이런 아이템들이 사실 남성 쪽에서 많이 보이던 아이템들은 아니에요. 이런 구멍 뚫린 크로시셔츠라든지 <웃음> 나시 <웃음> 어 이렇게 푹 팔고 팔 없는 나시 그리고 이 버뮤다 팬츠 뭐이 정도는 그래도 남자들이 좀 좋아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시는 완전 그냥 페미닌한 아이템이고 이 아이템도 어떻게 보면 은 진짜 남성 쪽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제가 바캉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 페미닌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신사 썸머 프레젠테이션 룩들을 보면은 크로쉬 셔츠라든지 프로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멍이 송송 뚫린 니트 소재의 아우터 상의류가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2, 3년 전부터 많이 보이던 아이템이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성분들이 티셔츠, 뭐 피켓 폴로 이런 거 외에는 여름에 딱히 뭔가 살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과감한 시도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바캉스라든지 좀 여름 여행 갈때 그럴 때 많이 입고 다니시거든요 이제는 트렌드라기보다는 스테디 느낌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무신사에서도 이런 룩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고른 아이템은 이 던스트의 크러쉬 니트셔츠 아이템인데 이 배색이 저는 너무 이쁘더라고요 단색으로 된게 아니라 이런 배색 패턴이 들어갔기 때문에 청바지라든지 여름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맥 부분에 이런 짜인 포인트가 섞여있는 것까지 해서 귀엽게 매치를 할수 있는 아이템이라 골랐고 그 다음으로 나시 아이템을 골랐는데 프레젠테이션도 보시면 은 스트라이프 나시 좀 밝은 컬러의 나시를 매치해서 완전 시원하게 팔을 오픈하는 그런 룩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 나시 아이템이 솔직히 반감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자라 매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나시 아이템을 한번 입어봤어 반팔 셔츠 안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가슴 쪽이 트이니까 코디가 완전 다른 느낌이 나고 무엇보다 진짜 시원한 거예요. 물론 단품으로는 저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런 크로시 셔츠 있잖아요 이런 거랑 믹스를 했을 때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 시도해 봤는데 의외로 새로운 모습이 보여서 좋았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바지 이 바지도 던스트 제품인데 보뮤다 팬츠도 이런 바캉스 룩에서 많이 보이는 아니면 그냥 스트림룩이라든지 올해는 바지 기장이 많이 길어져서 이번 시즌에는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난번 영상에서 보뮤다 팬츠를 다룬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요던스 제품을 사서 코디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던스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 제가 이거는 입지 못해가지고 다른 분 한번 긴급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님 긴급 요청입니다 아네달려가겠습니다네 <웃음> 나시 전문가 김건환 모십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맨몸에 입으시면 안 돼요? 아 어, 오케이 제가 지금 나시 그 가스라이트 나시 라이트 하고.. <웃음> 어? 동참합니다나 나, 나 당했잖아 네 당했죠 사실 그 자라 매장에 가서 저 나시 입힌 게이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그니까 러요 나시 아이템이 근데 사실 이렇게 맨몸에 입으면 좀 부담스럽긴 해요 오, 아 좋은데? 좋아 네. 이쁘다니까 크로시 셔츠를 입고 반팔 티를 입는 게 아니라 이런 나시 제품을 입어줘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냥 넥라인만 살짝 까주는 거야 맞아요. 되게 시원하다고 그리고 청반바지 네. 요것도 던스트 제품이거든요 거머님한테는 딱 맞네 라지 사이즈 거네 응. 그래서 이렇게 흰 양말 올려 가지고 로퍼를 신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착장 완성하면은 여름 끝이다 어 너무 좋은데? 나이 바지도 마음에 드는데? 요게 카펜터 디테일 응. 그러니까 또 풍성해 보이고 응, 좀. 응, 응. 응, 좋아. 감사합니다. 네. 어, 빨리 가주세요. 네! <웃음> 물론 좀 마르신 분들에게 좀더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이런 아이템들이 확실히 여름 시즌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됐다 물론 날씨는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너로 받쳐 입었을 때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인 바캉스 바로 열고 페미닌한 아이템 요 아이템들은 꼭 한번 이번 여름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트로이드 진입니다 기존 찌청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트렌드로 말씀드리면 발렌시아가 디젤 이런 브랜드에서 과학이 디스가 들어간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딱이 아이템 투어에서 나오는 디스트로이드 스케이터진이고요 왼쪽에는 앞으로 찢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옆쪽이 찢어져 있습니다 옆 라인이 여름에 좀 힙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이고 근데 보시다시피 이 디스트로이드진 디테일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크게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꼭 한번 시도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어답게 이런 믹스된 디테일도 살살 들어가 있습니다 연청 제품인데 안에는 색 대비가 되는 이런 디테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쿠어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리고 키워드 세 번째는 풋볼티입니다 요즘에는 또 블록코어라고 하죠 고프코 블록코어, 뭐이뭐 많은 뭐 워코어 뭐 이제 뭐다 코어가 붙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풋볼티가 3, 4년 전에 이제 고샤루, 친스키 거기서 나왔던 그런 풋볼티 그런 느낌의 트렌드가 온다 만다 했는데 마틴 로즈라는 브랜드에서 풋볼티 디자인이 나오고 그리고 축구화를 본따서 만든 마틴 로즈 나이키 콜라보 제품 뭐 여기까지는 저도 그렇게 트렌드가 올줄을 몰랐어요 트렌드 올줄을 몰랐는데 꼼데가르송에서 나이키 축구화 형태의 힐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아 진짜 축구복 트렌드가 오나? 이제는 진짜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풋볼티 아이템을 다양하게 매치를 한 코디들이 보이죠. 그런데 또 너무 축구 유니폼 같지는 않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축구복 같은, 진짜 축구복 그대로의 아이템을 입는 것보다 조금은 그 브랜드의 개성이 들어간 그래픽이라든지 뭐 디테일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YesIC의 체커보드가 변형된 듯한 이런 풋볼티입니다. 이 제품이 좀 너무 축구복 같지도 않고 YesIC만의 좀 그런 키치한, 좀 스트릿한 베이스의 그래픽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풋볼티의 감성은 가져가지만,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들어간 그런 아이템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신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플랫폼 슈즈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간 이런 샌들류를 여름에는 좀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플랫폼 슈즈는 여성 쪽에서 한번 트렌드가 오긴 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여름에 뭐 아일랜드 슬리퍼 예루살렘 이런 슬리퍼류를 많이 신잖아요. 보통 보편적으로. 근데 저는 조금 더 감성을 놓고 주고 싶다면은 이런 거... 를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어에 그런 미니멀 하면서도 힙한 감성이 섞인 절개가 들어가 있는 절개 된 부분에 러프하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색 대비되는 요런 디테일까지 요 샌들도 한번 꼭 강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요 플랫폼 슬리퍼류 있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디스트로이드 지 이렇게 입으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요 나시랑 크로시 셔츠 요거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입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들 있잖아요 크로스 셔츠, 나시, 바지, 샌드 이렇게 해서 저시통명의 큐레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때요 나시? 괜찮지 않아? 어, 저도 요즘에 나시 맛에 빠져가지고 이게 나쁘지 않은 아이템이라는 걸좀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거 한번 반응을 볼까 사람들? 나시분 한번 반응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예쁜데요? 저랑은 또 다른 느낌인데? 그래요? 나시 괜찮네 아 근데 나시는 진짜 입어야 돼요 느낌 완전 다르네 티셔츠 입어보셨어요? 보여드렸어요? 구독자분들한테? 티셔츠 입으면 확실히 뭔가 멋이 없어 오히려 이게 더 추리한 느낌이야 그래요 이렇게 아. 반팔티 입으면 아 진짜로 아 어, 맞아 맞아 우리 <웃음> <웃음> <보면, 그냥> <웃음> 아빠 <아빨> 것 같은데? <웃음> 바쁘세요? 풋볼티 입고 계시는데요? 요즘 트렌드라고 했던 사코티 우연찮게 입고 계시네. 저 나시 입었는데 어때요? 멋있으신데요. 괜찮아요? <웃음> 네, 되게 자연스럽고가리고 다리나 될것 같아. 아니야, 아니, 지금 괜찮아요? 완전 멋있세요 아, 괜찮... 나시 영상 아닌데요. 이 뭐.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룩을 <웃음> 시도해봐라. 이게 중요한 거야. 무신사가 제안하는 써머 룩북에도 슬리브리스 있죠? 어, 어, 있어. 그 그걸 주목해보라 이거야. 긴거못본거 뭐 아니야? <웃음> 봤나? 매우 <웃음> <웃음> <왜, 왜> 웃으세요. 매우 <웃음> 아, 웃으세요. 적당히 참 거야. 알겠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은데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입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패션업을 해보이기도 하고 좀 시원해 보이기도 하니까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자 그럼 지금까지 무신사 썸머 프레젠테이션 룩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트렌드와 아이템까지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입었다고 해서 뭐 똑같이 입어야 된다. 이 아이템을 똑같이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입는 그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 외에도 트렌드를 키워드별로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이게 참고할 수 있으니까 이런 트렌드에는 이런 아이템이 들어가 있구나를 보면서 본인이 잘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최대 80% 할인과 15%의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고 하니까 기간 내에 참여하셔가지고 합리적인 소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 쿠폰 아래에 보면은 위클리 세일이라고 있어요 위클리 세일 아이템을 둘러보시면은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같아요 맞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트렌드와 맞춰서 재밌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웃음> 아, 자라에서 엄청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입어라 했는데 완전 달라. 달라 달라. 본인도 만족스러울걸? 어. 전 여기까지. <웃음>